열심히 살지 마소 다 부질없소 우리네 인생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그 안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욕심이었음을 느끼고 늙어가는 중입니다. 있는거 보이는거 잡히는거 그 놓여진 주어진 순리대로 보고잡고 느끼고 부대끼며 살아감이 훨씬 평코 즐겁더이다. 뭔가를 해야지를 버리고 오늘이라는 선물이 내게 주어졌으니 많은 생각 않고 그에 따라 감사하며 살렵니다. 하루살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했던 내일은 우리가 숨쉬는 동안은 내일이 또 오늘이라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선물이 언제 마감될지는 모르나 오늘 주어진 대로 행복하렵니다. 모두들 늘 행복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부족하다 마시고 그들에게 없는 나의 장점이 더 사랑스럽고 이쁜 것을 소중하다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어느 휴일날에 사랑초